신주와 태국 재벌 남편의 외조 군서방표 밥차 배우 신주와가 복귀를 하는군요. 얼마전 935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바로 복귀작이 결정되었네요. 2년만에 복귀하는 신조와 사실 신조와는 정상급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참 인지도를 올리던 중 태국 재벌과의 결혼으로 더 유명세를 치른 배우이지요. 그렇다고 신주와 남편이 늙거나 못생긴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젊은? 총망받는 태국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 신주아에게 로또 맞았다라는 말과 시기질 투성 악성 댓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신주와 남편 사라웃 나차나쿤입니다. 딱 봐도 잘생겼네요. 주원과 강동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상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간디라고 할 정도입니다. 신주환는 태국에서 친구 남편의 소개로 라차나쿤을 처음 만났고 5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해골인 신주아의 얘기에 의하면 재벌 2세인 신주아의 남편은 자상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남자라고 합니다. 택시에서 공개된 신주아의 태국집 입니다. 수영장까지 있는? 대저택 아니 궁전이네요. 2년만에 복귀하는 신주아신주아가 복귀작으로 선택한 드라마는 맨투맨입니다. 박혜진, 박성웅, 김민정, 최정한 등이 출연을 하는 JTBC 드라마로 2017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데요. 극중 신주하는 차은광의 여자친구이자 패션이 스타로 유명한 타요 배우 피연수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박성웅이 한류 스타로 나오네요. 박혜진이 보디가드이고. 뭔가? 캐스팅이 히어키어키어. 암튼 신조아는 드라마 맨투맨에서 주연은 아니고 주조연 급정도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남편 군서방의 외조는 주연급이네요. 신주와 남편 나차나코는 27일 드라마 맨드맨 촬영장에 분식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영화 오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고생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에 위해 다양한 단식과 정성이 듬뿍 담긴 분식차를 선물한 것인데 여기서 의문점. 과연 남편이 알아서 했을까요? 히 암튼 공개된 사진 속 신주와는 센스 넘치는 문구. 군서방이 쏩니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